여기여여 맞나요? 어. 와. 되질뻔네 점프! 예 야. 야. 저 새끼 하지 말라는 거하나 한다니까? <웃음> <웃음> 아.. 아니야! 큰일 났다 나 너무 제대로 꼈어 종속 꼬다아 루시 아 말좀 듣자 동석 꼬였다 지금 큰일 났다 야나 아이 꼈어 지금 아예? 어 아이 꼈어 그냥 나 봐봐 지금 상황은 볼까 이거 약간 저번에는 내가 걸리는 것같은 나는 그.. 아니야 그.. 그 있잖아요 그 영화 중에 사막 가운데서 돌 사이에 낀 사람 있잖아 알아? 죽음의 120만원인가? 저별 사이에 계신 어나이시간 정도? 다운 터지고 다 터지고 다운 터지고 나한테 초광석 지금 다 있는데 거의 큰났네 와우 뭐지? 아, 지금 아니야, 그러니까? 아예, 그 와... 아... 아, 진짜. 그런 수술이 아, 니야 아, 진짜. 아, 진 아, 예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아, 진짜. 아, e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 저기 앞에 좀 틈이 있네 비빈당을 써서 해 ㅋ 이게 마이더스 쉽지 않을 거야 왜지 이게 이렇게 해서 뺐었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팅 ㅋ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현재 마이더스는 아울러스 오브 더 올드 웨스트 게임에서 생존 중에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지연 될 수도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재밌는 영상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은 아울러스 오브 월드 웨스트 아마 공략집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는 영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웃으시고 재밌으시라고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생존 게임인 아울러스 오브 더 월드 웨스트 마이더스 채널에서 꼭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후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